네, 안녕서세요 골파이 여러분. 헌터, 방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전어 중에 가장 크다는 떡전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지금 긴박하게 전화가 왔는데, 고성에 엄청 큰 전어, 떡전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차 타고 전어를 한번 잡으러 가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막상 가는데 저번에 잡았던 새전어 있죠? 요만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대전어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투망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투망 로밥이잖아요자 그래서 오늘 게스트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투망을 전문적으로 치신 분이고 또한 분은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같이 둘이 콜라보 한번 때렸습니다 자 바로 인사드릴게요 락이 아, 아 잠깐만 내려봐 나한자알겠알겠 락이 <웃음> 오랜만에 브리님이랑 또 둘이 찌는데 오늘 생각나서 양양 내가 바로 투박티아근네 은혜 서울 갔거든 아 진짜로? 가자 지금 우리 집비었어아 oh <웃음> 오랜만에 또괴롭같네자 <웃음> 이게 브리님이랑 투망 치시는 분 오늘 네. 또 처음 봤어요 유튜브 아이디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이거송왕맨송왕맨님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또 어?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유,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송왕맨입니다 유튜브에서 투망을 전문으로 하시죠? 네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지금 전어 많이 나온다는데 대전어가 많이 나오나요? <웃음> 지금 혹시 몇 마리 잡으셨나요? 많이 못 잡았어요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천 마리요? 아는 <웃음> 나눠주고. 아못 잡으시는 분들 다 주고. 아못 잡으신 분들 주고. 관광객들 다 주기. 아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어 들어왔어요?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에 설마. 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약간... 같은데 말발 그거 말씨 있어요? 아, 나갔구나 지금. 아, 인터뷰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웃음> 진 전화 사드릴게요. 얘나가 찰나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 꼬리를 보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걸 보면 못잡아 아. 좀만 기다려.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선에고소분들이 이번에... 많이 하시고 나서 말하시면은 저희도 한번 좋죠. 좋죠. 판강한경 멋있게 딱껴 가지고 딱 이렇게 자세 잡고 있다가 딱 던지면 바로 그냥 백만 안경 비가. 가져오셨어요? 빌려야죠 나는 아, 백만될 준비하고 왔는데 진짜 대박이다. <웃음> 아니 수술해가지고 요새 필수로 챙기는데 요럴 때도 쓸모가 있네요 이거 평강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쓰고 전전는데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해봤는데 진짜로? 네.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어. 한번 받아보세요 좀더 보이죠 똑같잖아 가오가오 <웃음> <왜, 왜 다녔어? 웃음> 가오빼면못 가오 살지? 자, 얘네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평강선글라스를 무조건 끼고 물을 보시면은 얘네가 들어올 때 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투망 던지시는 거라서 지금 저 상태로 계속 대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망을 여기서 하고 계시거든요 저런 분들도 투망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저기 던졌다가보 아, 가보자 화이팅 너에게 난자자 <웃음> 자, 저기 던지셨거든요 오와 야 엄청 많아요 우와 미쳤어 놓치지안돼 놓치지 마 주워 주워 주워 주워야 돼 주워야 돼 주워야 돼 주워야 돼오와 민생이는 한방 허망도 한방 <웃음> 대박이다 한 토막에 백5 0마리 간대 와 진짜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발만해요 발보다 크다니까 와 대전어가 이래요 어, 원래 20 넘죠? 25cm 되겠어요 와 여러분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어이 어이 어. 바다에 쓸려가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안돼 하지마 한놈도 놓칠 수 없어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채니형님이랑 새 전어 잡아서 젓갈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그 전어는 요건 0분의1이었고 이게 진짜 대전어입니다 저 이렇게 큰 전어 처음 봐요 진짜 태어나서 근데 종종 이렇게 들어와요 아침에 터졌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들이 민물 그 냄새를 맡고잖아 아 민물이 터졌을 때 냄새 맡고 오는 거구나 아니 이거 우리 볼 수만 있으면 그죠 근데 우리초 투망이 가로로 막았잖아요 그래도할수 있어 <웃음> 우와 한 번에 한 바퀴 했어 미쳤다 네. 크기가 말이 안 돼요 순번에 35cm까지 나온대요 네, 아 진짜요? 난 처음에 숨어때 걸린 줄 알았어요 아, 올라올 때가까지아야아까 아, 아, 아. 이게 1 <웃음> 네. 0마리들어을 때는 여기까지 네. 꽉찼와 140마리 들어왔을땐이 네. 투망이 처음부터 네. 끝까지 꽉찬 거예요? 네그 영상 제가 한번 올리려고아 진짜요? 상촌. 채널명이 어떻게 되세요? 상촌이장 상촌이장이요? 아 여러분 구독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웃음> 지금 혹시 몇 년생이세요 실례가 안되나면1 2년생이요와 환갑이신데 이렇게 투망 막 치시고 하는 게 너무 멋지세요 진짜 재밌으신가요 하시면서? 아 즐겁죠 아 네, 즐거우면 네. 된거 같아요 네, 한번, <웃음> 한번, 한번. 자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투망 이게 투망라이프라고 하거든요 바닷가에서 계속 바다만 보시면서 투망만 치시면서 그거 잡아서 드시고 하시는 작업자족 하시는 분들이 바닷가 오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바다가 놀러 오셨을 때 옆에서 슥 보시면요 진짜 집중해서 하신 거 보시면 멋있거든요 가서 말도 붙여 보시고 하세요 대부분 친절하셔서 여러분들테 옆에서 얘기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저도 뭔가 지금 약간 투망라이프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영상 노예예요 사실 이바자 이렇게 보시면 섹터를 나눠가지고 전화가 들어오는 거를 계속 보고 계시다가 딱 들어오면 바로 딱 나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잡은 전화는 죽으면은 싱싱하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둥둥 뛰어 넣습니다. 이거 뭘 걸쳐 놓으신 거지? 빨리 나가는 거 아니야? 리바 해엄칠 준비할게요. 저기 갈매기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어 맞아요. 고마우지라. 쟤네들이 몰아줄 때도 있대요. 새들이. <웃음> 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많은 거구나 지금. 이 포인트가 거의 투망의 성지라고 해요. 여기랑 강릉에 있는 제가 저번에 전어 잡았던 데 있죠. 거기 두 곳이 진짜 최고의 성지인데 여기가 민물이 풀려야 기수가 돼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전어들이 오거든요. 왜냐면 전어들이 기수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가끔 민물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호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잘 만난 날이에요 대마시겠다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 은혜 집 나갔는데 오늘 서울 갔거든요 오늘 진짜 간 거예요. 컨셉이 아니라 이전어군 은혜에서 풍겨가지고 오라고 해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가끔 은혜가 나가 있는 것도 좋지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전화들이 좀안 올라와가지고 이거 말고도 아침에 잡아놓으신 게 많다고 하세요 그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옛날에 투망 처음 했을 때 여기서 잡은 거예요 아한 2년 전 영상 그때 말랐을 어? 때아 네, 와... <웃음> 이렇게 뭘 집에 데려가야겠네 와 이거 잡아놓으신 거예요? 다 나눠주고 아 나눠주고 남은 거구나 남은 거 이제 여기다 인생으로 가져가라고요 여기다가 담아서 형님 네, <웃음> <병행을> 가고, <놀나> 가고 싶은 만큼 가와와 아. 넘치나 넘쳐 진짜 이런 시기가 제한적이잖아요 1년에 거의 예,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오늘 같은 날이? 오늘 완전 럭키가 우와, 있네 우와 개 럭키나가 있네 진짜로 파이팅.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와, 몇 시부터 잡으러 오셨어요? 12시 반쯤이요. 12시 반이요. 몇 마리? 한 2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와, 얘 진짜 커요. 제희아는 진짜 한2 0 넘어가겠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나갔어요 와, 순간 들어 순간 나가는 거. 들어왔다 하자마자 바로 나갔다는 멘트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쪽으로 가. 아 <웃음> 저기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잡으셨네. 송영이님이 오전에 진짜 많이 잡으셨대요. 근데 오후에는 운 싸움이래, 운. <웃음> 음, 그래도 막 빠져나가네. <웃음> 저 거먹거든요, 저기. 보이세요? 근데 움직이에요, 저기? 아니요, 움직이는 건 모르겠어요. 어, 지금도 거먹은 거 없어졌어요. 여기가 기수 이렇게 섞여가지고 민물 냄새 맡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민물 냄새 맡고 뭐하러? 네. 어. 찰나가로. 낙지키랑 얘기하려 그랬네. 자, 이제 다시 눈치 싸움 시작입니다. 저는 인공문물 이제 마저 넣을게요. 아 시원해 자 지금 움직임 포착 됐나봐요 같이 앞으로 달려가셨거든요 아또 나가나보다 진짜 눈치 빠르다 얘네 자 다시 대기 지금 저기서 던지시려고 하거든요 어 던지신다 어, 어떻게 하세요? 알죠? 구경만 10년 했는데 격잡았어아 어? <웃음> <웃음> 뭐야 자 그러면 저쪽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 던지셨어 야 저분 아까 잡으셨던 분인데 잡으셨나 보러 가볼게요 어 잡으신 것 같아요 우와 엄청 오, 잡으셨어. 잡으셨어 우와 대박이다 아 사장님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아까보다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 전화랑 다른 물고기랑 구별방법이 여기 점이 있습니다 검은 점이 있는 게 전화예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랑 동정하실 때이 검은 점 있으면 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끼들도 있어요 어 들어왔나보다 들어왔나봐요 들어왔나봐요 아 저기 저기 검은 거어 저기 검에 아 나갔나보다 자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검은 형체 왔습니다 아 제발 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나갔다또 나갔어요 또 나갔어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들면 밀당 개 잘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은혜가 가끔 그래요 미안해 은혜야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찍고 있는 거야 야 넘어져 뛰어가서 찍어 막 이랬어 <웃음> 이렇게 찍면나니까자백수5만 <웃음> 유튜버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야 찍고 어? 있던 거야? 아 당연하지 아 그냥 그렇게 한번할 수도 <웃음> 있다는 건데 수학맨이 근데 저쪽이 기수랑더 가깝잖아요 예 그거는 상관없나요? 고기가 잘 보이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어, 근데 잡힐 확률은 이쪽이 더 적어요 사실 저쪽이 잡힐 확률이더 좋은데 안 보여서 그렇죠? 아 이게 중간중간에 검은 게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정확히 전원지 아니면 해촌지는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합니다 던지는 거는 기본이고 볼줄 알면은 던져서 잡을 수 있다 그래요 하지만 말이 쉽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보리멸 두 마리 잡았습니다 열번 투망 쳤어 리바 와 여기 물살 진짜 세다 여러분 이런 데 함부로 건너가시면 안 돼요 진짜 바로 러머니 은혜 대성통고 은혜는 좋아할 수도 있겠다 자 송왕님 드디어 첫 투망이에요 첫 투망 이야 기가 막히게 던지신다 나갔어요? 가비 아닌 것 네. 너랑 나처럼 <웃음> 비유 적고자 여러분 이게 동해는 서해랑 다르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근데 이 물고기들한테는 또 다릅니다 지금이 만조 거의 가까이 오거든요 만조때는 전어들이 잘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조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침에 간조여가지고 막 엄청 잡았던 거고 지금 만조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얘들이 들어와도 적게 들어오고 아니면 간만 보고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잡아놓으신 전어 회를 떠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초배를 때려갈게요 또 울고 있다 인공룸을넣었어요 라식하지 마세요 개좋아요 그리고 투방을 하실 때는 오늘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쳐요이건 해수욕 못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만 투망을 칠다는 요런 날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전어 처먹으러 갈게요 야간에도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나와요. 고기 볼줄 모르고 투망 칠줄 모르는 사람 창피하잖아 그러 그러니까 밤에 혼자 들어가서 빡치면 던지는 거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잡 밤에는 보고 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밤에도 물살을 보고 치죠. 아 물살을 보시고 초창기에는 빡 집어도 던지는. 제 때가 제일 재미있어 그러 밤새도록 치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웃음> 형수님 몰래 주셨구나 제대로 하고 치면 반대 지금 <웃음> 회뜰거만 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할게요 우와. 회뜰거 여기 담아볼게요 자 여러분 전화를 회 떠먹는데 떠먹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잘못 떠먹으면 또 맛이 없다 그래요 왜냐음면 전화가 식감이 좋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왕매님이 아주 제대로 한번 떠주시겠다고 합니다 은혜처럼 뜰줄 모르는 사람이 뜨면 맛이 없는 거예요 은혜 오늘 서울 갔으니까 마음껏 디스 할게요 이이이 이, 이, 보고 있나? 아 영상 집에서 같이 보면서 개 참았겠구나 응. 여기서 바로 회를 뜨신다는데 자, 진짜 갑시다. <웃음> 아 시작합시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와이 뻐끔거리 막 이게 이렇게 유명한 그 대전어 그렇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럼 나도 돌아가는 거야 <웃음> 오늘 우리 집 오기로 했잖아 오늘 안 오시지 <웃음> <웃음> 저기서 이제 비닐을 치시고 와 가시 때문에 새꽃이가 될까요 아유. 너무 더워서 와 아우 그냥 바로 따 버리시네요 옆으로 어, 이래야지 고기가 맛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절대 물을 대면 안돼그 그럼 해동지로만 다 해야 되네요 이야 항상 이렇게 뭐 잡으시면 밖에서 요런 식으로 드시나요? 특별 손님 오시아 감사합니다 저희한테는 송영매님이 스페셜 게스트인데 와 진짜 탱탱하다 여러분 방금 이거 수분이랑 핏기 다 빼고 있는 거거든요 우와 튕겨나옵니다 회 뜨는 게 어떻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게 이게 뼈가 없는데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회를 뜨면 맛있어 옆으로 뜨는 게 아니라 옆으로 떠도 되고 내가 이렇게 떠는 거하고 맛 비교를 해봐요. 아 좋죠. 이거는 뭐예요? 참돔. 아 이거 직접 따오신 거예요? 예. 예. 야 이게 또 천의 그건데 와. 감사합니다. 두 개를 다르게 지금 썰으셨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뜨시고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세로로 딱 떠실 응원해. 때.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한우 콤해 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자먹어볼게요 초벨. <웃음> <웃음> 어, 좀 점잖죠. 어르신들 있으니까 다될수 아, 없어가지고 <웃음> 와 진짜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거 먹었거든요? 와 전어 기름기 장난 아닙니다 동해안 대전어 30cm 이상 대전어입니다 와 맞습니다 동해안에 아, 사시는 맞아. 분들만 먹어볼 수 있는 <웃음> 그런 특산물입니다 아아아아사 아. 예, 예, 예. 유튜브 하세요? 아닙니다 아 빨리 아, 시작하세요 예. 자 이번엔 다른 거자 이건 다르게 쓴 거예요 베르 음.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이게 써는 것마다 식감이 달라가지고 너무 맛이 다르네 헌터짱이고 네. 야가 정보르지 네 헌터짱입니다 네, 역시 정확하게 아시네요 <웃음> <혹시>. 헌터짱 초베 르 <웃음> 와. 근데 전에 솔직히 더 얇은 거. 아 괜찮아요. 전 두꺼운 거. 아토막자리 하나 줄까? 아 좋죠. 조용한 야생.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아요, 아, 저 이런 아니, 거. 아니, 너도 돈을 먹어 봐야겠다. 두릅을 사랑하고 <웃음> 즐기시는 <웃음> <하고>. 유튜브 하시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두릅이랑 감싸서 먹어 볼게요. 두릅이랑 짜 가지고 먹어 볼게요. 조배를. 와! <목소리도> 응, 어, 헌터짱이라고 응, 합니다. 어, 여기, 정부로. 안녕하세요. 아, 뭐, 진짜 리를만고 있습니다. 캐릭터 최고. <웃음> 자, 여러분, 요 정도 먹고 잡은 전어 한번 송악매님이 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살짝 얻어볼게요. 아, 아식박스큰거좀가져오시 아유, 아유, 아유, 충분합니다. 아유, 저희 조금만 주셔도 너무 아유, 감사한데. 와, 어, <웃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와. 어우, 됐습니다. 어 너무 맛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이게 진짜 꽃지 이렇게 물에 안 뜨는 거 처음이다. 닫아버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송왕맨의 구독자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웃음> 얘기해 보니까 너무 재치가 있으셔가지고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즐기면서 좀. 지금처럼 끝까지 하시면은 예,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은혜야 내가 아주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요전언를 서왔네. 뭐야 이 말? 집다 어디 갔어? 왜 집이 비었어? 은혜야, 여기 또왜 그래 이거 안방인데 우리 사랑을 나눠. 아니 이게 뭔뭔 일이야 이게. 여기 침대 있어야 되니? 이 침대 어디 있어? 우리 사랑 나눠. 아예 침대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야 다른데 있을 거야 분명. 내 방에 있을 거야 내 방에. 은혜야, 어디갔어 은혜야? 어디 갔어, 은혜야. <웃음> 내 침상이 다 어디갔어 이거? 내 방도 비어 있어 이거. 아 내가 나 은혜한테 전화 걸어봐야 돼요. 어, 은혜야 너, 너 어디야?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없는 거 같은데. 같은데? 사실 밤에 아이스크림 몰 몰래 먹은 적 있어. 또. 친구한테 사실 너한테 에르메스 사주기 싫다 그랬어. 그리고 또. 야 이거 안 되는데? 나 친구한테 너 어깨 패플스 같다고 했어. 나, 나 집에 안 들어가 안 끊어. 어? 은혜야, 은혜야. 응?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뭔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뭔 소리야? 야, 너도 엄마가 버렸어? 에이 우리 상마, 우리 이제 둘 뿐이야. 아니야, 상마, 나 엄마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난 알고 있어, 사실. 전어 냄새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그 말이 왜 생겼냐? 바로 굽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어를 잡아왔잖아. 안에 얻어왔잖아. 자, 그래서 곧 전어로 은혜를 한번 돌아오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제발 돌아와, 부탁이야. 아 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전어는 바로 떡전어입니다. 저는 전어가 이렇게 큰건 진짜 처음 봤거든요. 지금 길이는 30 정도 가까이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잡았던 전어는 거의 요거에 한 반만한 녀석들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전어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돌아오게 하려면 요 전어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큰 떡전어 3마리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받는다할때 하는 속담은 전어를 구웠을 때 나는 냄새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전어가 능력에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세마리를 구워 먹어 볼 건데 어떻게 구워 먹을 거냐 자 일단 요한 마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굽고 다음 요한 마리는 조금 특별하게 마요네즈에 버무려가지고 구워 먹어 볼게요 요 마지막은 온국민들이 좋아하는 케찹에다가 한번 버무려서 구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요세마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셋 이런 애야 보고 싶어 사실 없으니까 조금 좋긴 해이이이 이, 이, 이, 이. 영상 보면 개첨 박겠다 하나 둘셋플라이야 그래 아 이거를 하나 둘셋할 필요 없네 나 혼자 하니까 야이. 자, 일단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싹다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조조조조조 혼자 하니까 롬나 메로코만. 자 이렇게 조졌으면요. 자여거 수도 전부 비늘 이 있기 때문에 비늘을 좀 쳐줘야 돼요. 조조조조조조조조. 가장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어랑 다른 생선들이랑 구별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어는 확실하게 구별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검은색 점 있죠? 이 점이 있는 게 무조건 전어예요. 새끼 때도 이 점은 달고 있거든요. 저도 참고로 전어처럼 새끼 때부터 이런 점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전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전 여기서 털이 나요. 로카죠? 너도 털나라, 너도 털나, 너도 털, 나라, 너도 털, 나. 너도 털 너, 너, 너, 너도 털, 너도 털라. 자, 이렇게 세 마리 싹다 씻었으면 저 멀리 두 마리 꺼지고 한 마리만 딱 듭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손질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팔딱거리는 이겨드랑 있죠? 여기 사이로 해가지고 머리를 내려쳐줄게요. 얼 라삭. 은혜 보고 싶다, 라무라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롱꼬 있거든요. 요 롱꼬를 따라가지고 쫙쫙쫙쫙.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따주는 겁니다. 라삭, 라삭, 라삭. 꼬르도 근데 사실 조금은 지금 기분 굉장히 좋아. 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개차맞겠죠이 개차. 영상 은혜가 보면은 저. 자, 이렇게 내 장이 나오는데 워터야 하고 안에 그냥 싹다 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내장 뺐는데 끝이 아니라 전어는 보시면 은 여기 안에 검색 막이 있거든요. 요거를 잘 없애줘야 그렇게 비리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싹다 없애게요. 이런 것도 은혜가 잘하는데 나도 앞으로 잘할 거니까 은혜야 조금만 늦게 와봐. 자 그럼 이렇게 말끔하게 됩니다. 이러면 전어 손질 끝이에요. 대쉽죠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마리도 싹다 해주도록 할게요. 전 말리 거죠? 좌로 이렇게 싹다 손질이 돼버렸으면 얘네들의 흠집을 좀 내줘야 됩니다. 근데 흠집을 내기 전에 이 녀석들이 수분을 조금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냅킨을 해야 돼. 아 김은혜 리바레키네킹다 가져갔네 진짜 없어? 에헤이 요 팬트리는 또 요거를 다 가져갈 순 없지 김은혜 돌아오면 내가 팬다 자 그러면은 네킹 말고 휴지로라도 좀자취 차줄게 요 랭선들이 겉에토토토토토토토토 아, 안 돼, 안 돼. 아, 또, 휴지는 또왜 이렇게 얇은 것만 두고 가가지고. 일부러 그랬네, 이거. 안 들어오려고. 우리 엄마 시집살이 하나도 안시킨는데왜 집을 쳐 나가가지고. 나를 개꿀 빨게 하는 거야.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휴지 들어가면 휴지 같이 쳐 먹으면 되죠. 뭐. 니 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여기다가 한 번씩 금을 주는 거예요. 와. 저는 대가리를 잘라도 20cm가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자, 여기도. 쫙뼈 앞까지만 딱 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반대편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XXX. 뭐, 여투리. Triple X, Triple Bounce. 원래 한 번만 하거든요. 왜냐면 은혜가 이거 들고 있으면 디지털 X 한번 은행 보면서 아, 아저 영신 같은 놈은 맨날 저질르라 지금 없잖아. 디지털 X, 디지털 바 o 스 오랜만에 내가 현타가 좀 오긴 하네, 리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싹다엑스트라로 반대편도 다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엑스트라를다 내줬으면 이 녀석이 제일 작거든요. 제일 작은 녀석은 가장 기본적인. 흐추르추르추르추. 구출 살살살살 쳐주고 살살 뒤집어서도찬차차차차 차. 자, 그 다음 바로. 소금은 굵은 소금이기 때문에 살짝 여기에 넣어주는 느낌으로만 딱 가면 됩니다. 박아버려. 삽이. 인설트. 자, 이제 이두 번째 거에는 바로 라이오네즈. 제가 유튜브 보니까 마요네즈 해가지고 튀기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요네즈를 그냥 이렇게 심심하면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은혜가 찍어주고 있었으면 뺨고때는 처음 왔을거예요뺨안맞으니까 얼마나 좋아 은혜 안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정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는 말고 한 8년만 <웃음> 자 마요네즈를 쫙 뿌려주고 조금 더럽지만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버무려 줄게요 안에도 뿌려서 다 이렇게 버무려 줄게요 이거 맛있겠는데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보면 굉장히 맛있겠다 그리고 마요네즈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저 미친놈 하면서 채널 꺼겠죠 스킵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 에는 바로 레차 뭐케찹은 정우모이 좋아하고 피쉬앤치즈나 이런 거에서도 케찹이랑 이런 것도 많이 찍어 먹기 때문에 새콤 달콤한 생선 맛이 날것 같아요. 마요네즈처럼 이렇게 진하게 잘안 발린다 이게 그죠 여러분? 그리고 양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안해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개싹다버렸으면은 바로 따라 따라 빨리 따라 빨리 따라 빨리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안안와안와안와야 문성훈 빨리 주만해 주만해 주만해 의대 말고 문성훈 너 편집자 이래 아 미안해 성훈아. 자 진짜 자서훈이한테 굉장히 잘해 주거든요. 저를 나라 날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성훈이밖에 없어요. 은혜보다 너를 더 좋아해. 네, 성훈아 진심이야. 후라이팬 그리고 바로 서서 <웃음> <웃음> 파이어 오늘 오랜만에 파이어좀 확실하게 한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게참 옛날 생각 나고 좀...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은둥이시라고요. 자 그리고 식용유 바로 어너너너너너너너너너 기름을 조금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부어도 아무도 리라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은혜 가거다구라야 알지 영상 살리라고 한거요 보면서 뺨냥리면안 닿을지 기름을 많이 부어가지고 기름에 달구 있는 동안 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혜가 평소에 하면은 걔 리라를 했던 노래나 랩 같은 거여최최 암튼 코리아 타클의 세팝업덕을 내 스파더스 차벌른 속을 나 피터로 피터로 잭커버린 서브 피쳐 제배더버린또 닦았다 잡지 못한 버섯 버린 쟈크다우 사랑해요 사랑해요 싸게 만 말... 됐다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 다 달궈졌으면 이떡전원 3종 세트 그냥 케찹 마요네즈 먼저 기본 입장 와우 자 두번째 케찹 입장 와우 자 마지막으로 라이오네즈 입장 튀겨줄때는 그냥 뭐별다를것 없이 튀겨지거든요 그냥 기대가 되는 정도 오 마요네즈도 굉장히 지금 잘 구워지고 있어요 기름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가 있으면 기름 튀어 게리라 오늘 게리라 아무도 해줘 자오 기름 많이 튀자 어. 자, 한번 뒤집을게요 으아, 기계 매킹. 자케 자켓, 자켓. 자. Yeah. 와 여러분 여기 케찹으로 지금 빨갛게 물들인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 대망 마요네즈 오 코에 얘들마다 살 색깔이 달라요 얘는 좀더 허옇고 얘는 그냥 후추 얘는 케찹 때문에 빨개졌습니다 자 한번 바싹 구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 냄새가 너무나도 좋은 냄새가 나요 다른 생선 튀길때보다 훨씬 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왜은은는안는 거지 개좋게 자 요정도면 다들 데 바로 터너 자여기다 하나씩 올릴게요 와 미쳤다 이거 얘는 매차 그럼 마지막은 라이온 먹히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 집나가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를 구워 파았습니다 우리야! 우리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이 왜 빨리 이렇게 전어도 사실 잘안 먹으면서 빨리 그냥 가지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또 어떻게 보내지 저리발라이 아유. 야 은혜 너 어디 갔다 왔어 근데? 바람 좀 쐬라 왜 나갔어? 우리 엄마가 CG짜리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나간 거야? 나는 부족한데? 1500만 원이? <웃음> <아이씨>.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마요네즈, 케찹, 일반으로 전어를 한번 구워봤습니다 뭘 했어? <웃음> 근데 은혜 여기 짐 어떻게 너다 들고 이동한 거야? 성마이는 왜 두고 갔어? 여기가 좋대. 아 그래서 그냥 버리고 한 거야? <웃음> 뭘버리거야 <웃음> 근데 젓가락 이런 거 두고 갔네? 있을걸? 젓가락 있을 텐데 너 그렇게 개념 없는 아이 아니잖아 손으로 터 먹어 <웃음> 자 여러분 샵스틱 찾았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 얘예 한번 먹어볼게요 야이 전어 이거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전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큰 전어는 한때만 딱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못 잡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먹기 전에 전어를 잡아주신 송학맨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분께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전어 많이 주셔가지고 막 여러 군데 나눠드렸어요 자 기본적인 거요 바로 먹어볼게요 초밥 음 저번에 대전어라고 해서 잡았는데 사실 그게 중전어였더라고요그 중전어보다 훨씬 더 살이 찐득하고 맛있어요 역시 생선은 해도 그렇고 크면 클수록 맛있거든요 아그걸 왜? 짜가또 맛있는 거 있지 짜가 맛있는 거 뭔데? 몰라 아 진짜 너대님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눈공개했다고 요새 눈공개했다고 아주 자신감이 올랐어 닮은 연예이 누구냐면요 저번에 아. 예... 김 먹고 싶다 은혜의 사랑이랑왜말 <웃음> 안했잖아 아, 진짜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안할게 진짜 현실적으로 다 보면은 그 리정님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래서 TV에서 리정님 나오면 계속 눈이 가더라고 막 춤추는 거더 멋있어 보이고 나는 못 추잖아 나 홀랭이 나 아, 홀랭이가 더 좋아 <웃음> 손방금 왔는데 손개커야 <웃음> 이거 진짜 근데 맛있어 장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자 장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는 다 씹히는 가시입니다 근데 전안 먹어요 자 그리고 껍질이 전원을 너무 맛있거든요 너 그냥 먹어볼래 이거? 안 먹을래 너 먹어야 돼왠지줄 알아? 왜? 전어 때문에 들어온 컨셉인데 너안 먹나? 아니 냄새만 먹는다고. 맡고 온거야 <웃음> 조금만 이건 진짜 너무 맛있는 거라서 쭉 음. <웃음> <웃음> 나 이제 안 준다 짜자. <웃음> 고등어 <웃음> <웃음> 맛있네 어 고등어 맛이야 등푸른 생선 맛이야 그리고 굽는 냄새는 그 어떤 생선보다 좋은 거 같아요 자 다음은 <웃음> 여러분 케찹 자 여러분 케찹입니다 빨갛죠 먹어볼까요 초베르 음! 다른 느낌인데요, 완전? 거짓말. 아, 진짜로! 이건 <웃음>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지금. 음! 뭐지? 진짜 뭔가 특이해. 빨리 해. 음! 너한번 먹어봐! 되게 특이해! 진짜? 확실히 달라. 뭔가 비린맛 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조금 새콤한 맛나는데 여기 한번 먹어봐. 아, 뼈 많아? 안 먹을래? 아니, 없어. 이씨. 아, 그 고래의 틈. 찹 아, 씨, 뼈좀 <웃음> 비스테 나는 좀더별로것 같아. 아더 별로야? 쿰쿰해. 좀... 쿰쿰해? 저는 시큼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먹어보자. 나 마요네즈 이게 제일 기대돼 사실. 자여러면 대망의 마요네즈 이게 제일 사실 기대돼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음! 음! 음! 이게 뭐까? <웃음> 음! 음! 마요네즈가 엄청 녹은 느낌이에요. 마요네즈 특유의 짭조름한 느끼함 있잖아요. 그게 좀 없어요. 음! 이럴리가! 마요네즈 진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잠시만요. 좀 많이 넣은 이 안쪽 부분 있죠? 자, 여기 양쪽으로 뜯어가지고 먹을게요 제발 만나라. 제발 마요네즈 초해라 음, 나 마요네즈는 크게 맛이 안 나요. 약간 그냥 좀더 느끼해진 전어 느낌? 전어 세계 중에 먹었을 때, 비보는 당연히 맛있고, 케첩은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난 그냥. 아, 어, 진짜로? 난 진촌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진촌, 진촌? <웃음> 진짜, 진짜라고, 했죠. <했잖아>. 진촌, 진촌. <웃음> 진짜진짜 이렇게 타하는 거. 배뚜도로 빼고 싶네. 아무튼, 은혜가 돌아와서 진짜 너무 좋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은혜가 왔을 거예요. 아무튼, 내야 이제 놀러가자. 아까 나왔을 때 어떻게 찍었어? 어? 여보, 없을 때? 그 재밌게 찍었지? 잘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사실 없으니까 조금 좋기는해이이이왜 집을 쳐나가가지고 나를 개꼴 빨게 하는 거야 그냥 친정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1년 만에 아무도 리랑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가 있으면 기름 튀어 개 리랑 오늘 이렇게 리랑 아무도 살고 아니 진짜 그냥 아 없어서 너무 진짜 외로웠고 너무 그냥 다음, 다음에는 그런 게 절대 안 하죠 아니 그 얘기는 그찮자자세나